안녕하세요 검다입니다 다육이 농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루시다육 님이라고 업체명도 루시다육이네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펙 조명이랑 네. 헬리오스 T5 하나 쓰고 네. 계시네요. 혹시 어떻게 조절하고 을 계세요? 지금 블루와 블루는 네. 일반 채널은 10% 음. 10% 80% 80%, 80% 10% 어, 그러니까 화이트랑 그린레드랑 그쵸 10% 주고 네, 거기는 다 10% 주고 블루랑 네. 80 주는데 네. 6V랑, 이제 80% 주는 UV랑 근데 이제 낮에 제가 이제 계속 있을 때 파란빛을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조금씩 제 목표치는 95%까지 올린 거예요 음, 지금 약간 수면에서 봤을 때한 아, 33% 네. 음, 아, 그래서 조금 낮게 쓰시나 보군요 네. 그리고 지금 수면을 보면 수류가 상당히 세거든요 네좀 세게 해놨어요 지금, 지금 40으로 65% <웃음> 되게 세네요 네. 수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 900에 450에 450 음, 그리고 그러면 MP40이 두그 발? SLW가 두개아저 SLW구나 아 수료가 좀 과하긴 하네요 네. 많이 <웃음> 그때 이제 이끼하고 막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세게 돌려놨어요 지금 그... 그러면 리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리턴은 지금 네. 100%로 해놨어요 몇... 어떤 M, 것은? M 2 M2 M2는 아 맞죠? 백트라? 네 백트라 M2인데 네. 맹각기까지 같이 몰려 있거든요 아... 100%로 돌리고 있어요 좀 과하게 해놨어요. 에이, 좀 <웃음> 네, 좀 과하게 하긴 하네요. 자동양필 네. 마린코스트 거 쓰고 있고 죽수 여과제는? 죽수는 네개 아, 저 뒤에도 있나요? 네, 저 사이에. 여기 사이에. 아, 3개. 여기. 네. 네. 그리고 스키머는 델텍. 네. 네. 저 옛날에 델텍을 썼는데 델텍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좀 애정하는 선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기 밀레, 우측에 있는 녹색 음. 밀레. 음... 그리고 사실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있어 이미 내가 모양도 네. 예쁘고 네. 딱 눈사람으로 네. 예쁘고그는데아 이게 벗겨져 가지고 아... 실수있죠 지금 수류가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네. 뒤, 막상 뒤쪽은 없어요. 수류가필로이 네, 그러니까 수류가 원래 이, 이 수류가 네. 여기에 있었어요. 아 뒤쪽에 네. 네. 근데 저기를다파 버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위로 올리고 좀더 네. 세게 돌려놓고. 옮기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옮긴 거죠. BRS에서 실험한 거 보니까 볼텍이, 그러니까 이게 수류를 쓰면은 밑에 방향으로 가는 게한 80%? 아. 예, 그 위쪽 방향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볼텍은 아. 원래는 이제 위에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원래 수면에서 한 8cm, 5cm 정도만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얘가 또 빨아들여요. 예. 그래서 또 가드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아 리퓨지온도 이제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연결 안 됐어요. 아 지금은. 그럼 따로? 예 예전에는 네. 했다가 네. 질산 그때 0막 넘어갔을 때 연결해가지고 네. 한3일 만에 제가 질산을 영으로 떨고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뺐어요. 아 따로 도는 거예요. 그냥 따로 돕는 거. 그냥 환순 물로만 그냥 대략 해놓고 예아 네. 혹시 이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지금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고 네. 그냥 도징기 이용해가지고 경칼마 유지하고 있고 음. 인산염은 음... 얼마 전까지 도징을 계속했는데 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유튜브 보고 인산염은 한 번에 빵 터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불안해서 네. 3일 전부터 끊었는데 오늘 좀 이제 재보니까 0.0원. 5 네, 네. 네.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산호밥. 레드시 거. 음. 그거 이제 레드씩 AB 저거. 네. 리프 에너지. 네. 리프 에너지 네. 저거 하루에 한 6ml? 음. 그 정도 주고. 다른 거 주는 건 없어요. 코랄 에센스도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아, 얘는 네. 어, 처음에 얘를 이제 질산 아, 인산염 때문에 조금씩 하루에 한 여섯 방울 다섯 방울 넣었는데 네. 별로 뭐무에 가는 <웃음>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음. 아, 아 그안 네, 넣고 브라이트 오일만도 계속. 아, 브라이트만. 브라이트 웰은 어떤 제품 인산염아 네오포스. 네, 네오포스 넣고 있어요. 아 그거만. 도심으로 네, 해서 넣고 있는데 네 어, 생각처럼 안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쭉 꾸준히 넣다가 네 3일 전부터 끊었어요. 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3월 20일부터 이제 쭉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했는데 네 이제 이제 평균치를 찾기 위해서 음. 뭐좀 넣었다가 좀 오버하면 조금씩 줄였다가 네. 그것도 줄였는데 조금씩 위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제 협의점을 찾는 거죠 음, 아빠 클린도 따로 놓고 계시네요 네네 그때는 바닥에 네. 시아노가좀 있었어요 음... 그래고 이제 실산하고 네. 인산염을 넣으면서 아빠 이제 그 클린도 같이 넣었죠 지금은 거의 이 정도는 진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뒤쪽에 약간 네, 약간 있어요 네, 약간 처음에 비하면 실입기가 처음 어, 살짝 있긴 한데 네. 근데 샌드 상태를 보면은 되게 깨끗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영상에서 건단이 네. 그 이, 이끼 이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끼가 그때 여기 이 벽면하고 자구축 네. 벽면에 재워 있었어요 지금 아, 자기가 좀줄 네, 아는 네. 건데 제가 스크래퍼로 양쪽을 싹다 훑었어요 음. 그게 여파가 있었는지 인산념이 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래. 확실히 좀 오르긴 할 네. 거예요 고기만 넣으면 죽어요 문제 음. <웃음> 그게 지금 네. 가장 큰문제일수도요아 고기만 넣으면 죽는다 야, 고기만 넣으면 죽어 근데 크로미스가 네. 사실 강종은 아니거든요 크로미스도 아 그래요? 네 불고기 치고는 그런 거에 비해서 살고 있다는 라 거는 어쨌든 환경이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저는 이제 고기만 죽어 나가니까 이제 네. 아모니아를 가장 의심을 했는데 네. 기분 좋게 보면 영인 거 굉장히 <웃음> 의심스럽게 보면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또 크루미스 크루미 얘네들도 멀쩡하니까 아모니아 또, 또 아닌 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샌드가 조금 두껍긴 하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본인 취향이라서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샌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쨌든 탈질이 잘 일어나서. 근데 또 음. 나중에 한 번에 빵터지잖아요그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전에, 예, 예전에 7, 8cm 밖에 딥샌드 했을 예, 때 예. 그때 뭐 황화수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좀 없긴 하더라고. 요 음. 여기에 이제 f 포가셨죠 아. 근데 다 털어내 버리고 <웃음> 그래서 선풍만 <슬플만>. 예. <웃음> 네. 얘는 안이로 그덜어내고 네. 이제 수조를 이제 집사람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크게 하나만 해라 응아 그래서 지금 네. 1800으로 할까 하다가 네. 1500으로 얘, 얘를 쓰기 위해서 이 샘플을 쓰기 위해서 1800으로 아 하면 얘가 물량을 못 받아내서 아 1500으로 1500에 600에 6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더가드가니한 어항은 어디서 주문하셨네아코아플래너스 아쿠, 네. 음... <목소리> 역시 명품 더리프. 네, 어, 제일 멋있는지 네, 네, 이건 최고죠. 뭐. 네. 아 그리고 양피로냐 버블맥어스로. 네 이게 네. 제일 최근에 나온 버전이라고요. 더라지 음... 사이즈. 이게 좀 작아졌어요. 이게. 아 그러네요. 네, 센서도. 아... 그리고 일단 산호 상태를 좀 보면은 디지타타 같은 경우에는 괜찮긴 한데 이 밀레. 네 밀레. 밀레 같은 경우는 스킨이 조금 얇긴 하거든요. 지금. 수류도 세고. 그기다 네. 리턴도 횟수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아마 비인으로더 빨리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산염이 더안 오를 테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제 시립기 같은 거네 시립기가 아마 발생될 여지가 좀더 높긴 해요 아... 네. 그리고 일단은 산호 같은 것도 보면은 스케인이 조금 얇은 상태라서 이게 사공으로 바꾸고 나서 네. 많이 얇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인으로더 빨리 이제 지속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m p 1공 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자공으로 바꿨어요 아 근데 이거를 4공으로 <웃음> 제가 처음 달때 네. 이쪽 걸 생각 안하고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고 빨리 어. 가야지 그 생각 때문에 얘를 여기도 바로 때려버렸어요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홀딱 벗겼어요 피지산인 거 같네요? 네 피지산 네. 그래서 제가 제니아를 좋아해서 이거는 갈수소관에서 단 덩어리 전체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위원회도 좀 개체가 다르잖아요. 네. 이건 이제 프렉 있는 거죠. 따로 붙였고. 으흠. 그 LPS만 좀 빵빵히 만들 수준으로 뉴트런트 올리면은 네. 아마 아크로드는 다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프렉몇개 아, 갖고 네네. 온 건데. 밀레가 털이 원래 많이 나는 개이긴 한데 개가 만약에 털이 별로 안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말 말라지는 거죠. <웃음> 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나나랑 조금 종이 조금은 달라요. 아, 네. 아마 제가 갖고 계신 거는 인도네시아인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있니. 이거는 이제 호주산이거든요. 어. 저는 살짝 부우 영향으로 하다 보니까 네. 보시면 어, 스킨이랑 두껍네요. 네, 되게 두툼해요. 네. 저게 빠진다 그러면 은 이제. 네. 그래서, 그냥, 척도로 하시면은 좀 나을 것 같아서. <웃음> 뒤쪽 벽면 보니까, 이 끼가, 네. 허연이 끼잖아요. 아, 네. 저렇게 허해진 게한 3일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도 저거면 뭐 여쭤볼했는데 처음에는 안 저렇게 좀 약간 갈색이 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한 3일 정도? 네. 된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긴 하는데, 이끼가 저렇게 얗게 되는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끼조차 말라가는, 거. 에, 말라가는 어항이거나, 아니면은 산호가 건강해져서 산호랑 박테레가 더 소비를 많이 한다거나, 이끼가 이제 저, 조금씩 조금씩 물러가고. 그러니까 락을 봐도 되게 깨끗해요, 락이. 음, 진짜 깨끗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노같이 약간 시리기는뭐 그러니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 락이 리얼리프 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니까 러 표면이 되게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락에도 약간의 이끼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근데 되게 일반적인 어항이긴 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부분 <웃음> 혹시나 뭐더 많이 주면은 큰일 날것 같으니까 아 불안해 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다다 다 그래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조치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특히 네. 이런 밀레들 밀레 위주로 나중에 동영상 한번 아, 네. 주시면 좀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거 말고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여기 <웃음> <웃음> 아다 여기? 네. 와나 <웃음>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사실. 저쪽 가면은 얘는 네. 저기에 비하면 한 5%? 그러니까 저기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면, 네. 저쪽에 있는 거 전부 다보다. 네. 여기 있는 게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그 고가종만 모여져서. 아 이게 혹시 그 아크로처럼 프랙티나요? 네. 번식. 아... 아크로는 아크로는 이제 성장하는 개체를 가지를 잘라서 네. 따로 느는데 네. 얘들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이 되겠죠. 적심이라고 그냥 용어로 표현하는데 네. 얘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싹둑 자르면 이런 네. 식으로 단면이 생기겠죠. 음. 그러면 거기에서 새 순이 이렇게 네, 새로운 네, 네. 개체가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네. 아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커서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음. 떼내서 음. 심으면 또 뿌리를 내. 아. 어, 이거 지금 보니까 다키핑 해주시는 건가요? 다 이름이 아,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네. 이제 키핑도 있고 그거도 네. 있고. 핑이한 어. 10%? 근근데그뭐따르 어. 어. 보니까 다육이 봐. 음. 색깔이 음. 네. 좀 다른 걸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금이라고 하는 다육인데 금다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일반 다육. 네. 그 애들 빨갛게 익어가고 뭐다처럼 물드는 애들. 네. 여기 있는 애들은 금다육이라서 네. 색깔이 이렇게 좀 네. 일반 보편적인 애들은 이제 지금 약약 때문에 이렇게 좀시끄디는데 이렇게 녹색이에요. 근데 얘기는 보면 약간 어, 이렇게좀 아, 다르죠? 네. 이런식으로? 아 얘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네네. 이런걸 이제 금나육이라고 하는데 네.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내렸어요. 음. 많이 내렸는데 예전에 제가 네. 초창기 한 6년 전에 네. 했을때 요정도 사이즈? 네. 요정도 사이즈를 두개를 450만원 줬어요. 습 <웃음> <웃음> 거의 3 곱하기 3프렉 사이즈 네, 맞네, 네, 네. 베이스 수준인데 네. 지금은, 450. 지금은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개체마다 다른데 네. 이제 요은빛 마리아라는 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40에 판매하는 애기다산노보다 아... 개체... 낫네요. 네? 산노보다 훨씬 나았네요. 산호보다는 훨씬 낫죠. 예.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에요. 천만 원짜리도 있고. 어, 있어요, 여기. 네. 이게 이제 천만 원짜. 아 근데 확실히 좀더 이쁘네요. 여기 네, 천만 원. 뭔가 되게 모형 같다. 여기에 네, 천만 원. 아. 아 그러면은 일반 다육이를 키우다가 네.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아 어, 있죠. 아 일반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이 무지해서 네. 간혹가다가 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네. 녹색인 산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냥 유전자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쵸. 근데 얘네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쵸 근데 그게 진짜 한 100분의 1 어... 1% 수준 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무지였는데 금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 개체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보면 어느 시점에서 금이 있어요 아 결론은? 네, 네 결론은 아... 그러면은 네. 일단 어쨌든 제 방송을 보는 거는 산호인들이니까 네. 산호인들은 어쨌든 뭔가 항생성을 유전 상태에서 뭔가 영양분을 좀 풍부하게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영양분을 낮게 해서 좀더 발색을 도드라게지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미량 원소를 투입을 하는데 네. 다육이는 어떤가요? 어 얘네들도 이제 약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요. 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하얗게 묻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얘네들 죽지 말라고 네. 충이나 균에 네, 네. 감염되지 말라고 이제 충킬, 균킬. 음. 이기게 뿌려서 요맘때쯤 뿌리고 네. 봄에 벌레들이 많이 네. 활동을, 활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하고 어, 이제 성장 억제제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쓰는데 간혹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장에서 네. 근데 그걸 주면 애들이 안 크고 네. 입만 빵빵해져요 어... 그러면 엄청 뚱땡이로 돼가고 네. 엄청 예뻐져요 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색을 내는 거는 네. 인위적으로 어떻게 못하고 아 그냥 개체 차이인가요? 네 그건? 개체 차이거나 아니면 네. 계절적인 요인에서 색깔이 나오고 음. 얘네들이 저희 뭐봄봄 봄, 가을에 단풍 물류 이제 기온차가 나면 이제 물이 들어요 어. 아니면 물을 안 줘가지고 쫄쫄 굶기면 빨개지고 음. 조명 같은 경우는 안중요한예요 아, 물론 이제, 이제 햇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수조할 때 보면 뭐 경칼마 삼도 네. 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얘네들은 온도 습도 통풍 어, 통풍. 네요세개 얘네들이 이 입장 하나하나가 다물 덩어리예요 어. 짜면은 물이 콕콕 나와요 어. 얘는뭐별 죽은 잎이니까 이렇게 네. 이면 이렇게 물이 쭉쭉 나와요 아, 다 아, 물이에요 네. 다 습도 습이란 네, 말이에요 뭐. 근데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습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욱 주저앉아요 한순간에 어. 뭐 어떻게 보 살릴 겨를도 없이. 이름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순서. 네, 네. 예 개체, 요새 개체가 좀 귀하네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적심을 해서 새끼를 음. 만들어 내면 달라고 줄수 있는 거예요. 아. <웃음> 아, 빠지. <맞지>? 프레치면 손.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제 잘라서 네. 뭐 판매를 해 드리면 그분들도 네. 또 키워서 네. 또 새끼 나오면 저한테 의뢰를 하면 음. 저 유튜브로 판매해 드리고. 음. 그런 시스템. 참 이것도 신기한 세계네요 네. <웃음> 이렇게 다육이가 많은데 저기에 <웃음> 어항이 <웃음> 아네 여기도 되게 좋은 구경 했습니다 네. 그럼 요, 일단은 이번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편에 또 혹시나 제가 여길 또 찾아오게 된다면 은저 어. 산호가 그때는 제가 그 예전에 멤버들 한번 소집하았습니다 네. 산호가 어떻게 바뀌나 네. 또 같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